알라 는거 정확 하게 주면 뭐야？어？어？어？자, 이번 에 해볼 게임 을. 포타보이 플러스라는 와리오의 만져라? 같은 미니 형식의 게임들이 막 스피드하게 나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공포 게임이래요. 근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 게임기 멋있다. 헛, 헛. 핫. 다 피했지롱 근데 골키퍼 아니야? 저거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포타보이는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눌러서 계속 진행하세요 고양이를 쏴죽여야돼? 고양이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 모든 동물을 다 쏴.. 죽이는게 아니라 하트를 먹이는거야? 뭐 뭐야 이거 어어 어? 하야 나이스 어 뭐야 왜이래 어? 에러코드 어 이상현상이 감지됐대요 클라우드 시뮬레이터 여기 상점이 있네 상점을 눌러서 아이템을 살수 있나봐 HP 살수 있고 청알를살수 있네요? 왜? 왜지? 일단, 지금, 6달러가 있어서, 총알을 하나 살수 있나? 한번 사볼까? 안 사지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다시, 진행해봅시다. 아! 아! 키를 바꾸다니! 얘는 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차! 아! 나비. 어 여기 총이 생겼어요 총 메뉴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왜 왜 게임기를 내려? 아이고 아이고 쏘면 안 되는데 뭐지? 뭐야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있어? 아아 아, 이거 이거 좀 어렵네. 뭐 왔어? 게임 부금도 이상해지고 있어. 뭐 왔지? 아닌데. 달라는 거 정확하게 주면 뭐! 어? 어? 어? 왜 그래... 야넌이 상태에서 게임이 하고 싶니? 어! 아 무서워 죽겠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어어 어? 뭐야? 잠깐만. 더 사. 됐어. 뭔가 온다. 나나 나 총알 없는데? 어야야 야, 이거 이상하다 게임이. 고장 났는데요. 가자! 빨리, 빨리빨리 해! 해! 해! 조졌다 총알 없다 아야 이거 어떡해 어어? 어어? 오, 깜짝아 아우 아우 나이스 이겼다 빨리빨리 빨리. 어 총알을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핫핫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나이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맛없지?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 그서어 얘도 이상해졌네. 일단 총알, 딴거다 필요 없고 총알이 필요해. 총알이 필요해! 해 해! 빨리 게임해. 이거 자 가져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음 다음 다 게임. 지금. 하야. 이즈. 핫핫 다음. 아, 나이 부금이 제일 정신 나갈 것 같아. 이 게임 부금이. 뭔가 오시는데요? 제뭐제뭐 뭐 오시는데요? 됐어. 아, 아. <웃음> 안돼. 아... Vital? 심장박동? 뭐야 이건? What the fuck? 뭐야 이게 에? 갤러리 이미지를 선택하려 에? 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인걸까? 아 내가 몇점 이상이면 이렇게 이미지가 열리나봐요 내 최고점수가 지금 26점이고, 그래서 20점대에 숨겨져 있는 갤러리를 열어볼 수 있나 봅니다. 정신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돈을 벌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세요. 뭐 이런 회사의 그런 홍보 전략이 먹혔던 걸까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홍보를 했더니, 막, 주가가 치솟았다? 이건 뭐야? 7041? 13.1359? 7041. 이어하기 뭐 이런 게 있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흥미롭네요, 게임이. 자, 상점이 생겼고. 어, 어. 슬슬 반응이 온다이 준비해라. 첫! 첫! 첫! 왔다, 왔다. 자, 빨리. 어. 하트. 됐어. 안 오지? 다음. 자, 찻! 찻! 고!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이스 o n i 샵! 총 t r 총알 한 r 에몇개줘 다섯 개. 자! 가져가! 조관 하나 더 사! 뭐어는 소리 들리는데?! 됐어! 다음! 자 선물! 자! 가져가! 짜! 짜! 그 다음 뭐야? 우리와 스크린샷을 같이 공유해보아요! 아이 꺼져요! <웃음> 형 바빠요 어, 됐다. 안 맞았다. 꺼져. 총알. 오케이.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 게 관건이네, 이게 지금 보니까. 꺼져, 이! 까까까 자, 렛츠고. 잘나다 우리, 우리 송아지. 송, 송아지. 송, 송, 송. 야, 이 개색. 뭐야. 뭐지? 어? 주파수 맞추는 거 같은데? 응? 뭐지, 뭐지? 어 뭐야? 어 뭐가 날라댕기는데? 와, 이거는 할수 있는 거냐, 게임? 어, 뭐 이상한 거 보여요. 막 얼굴이 막막 막 비쳐요. 자, 빨리. 그렇지, 온다. 이게 겹쳐있으면 한 방에 여러 마리도 가능하네. 자, 다음. 좋아 나이스 좋아 오케이 자 총알 하나 사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머 뭐야. 뭐야 배경 왜이래 아이고 놀래라 아 야? 아, 아, 이 까이 멍청아. 하트, 하트 사야 돼. 아우,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거? Game o 까비. 와. 아 게임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 이건 도대체 뭘까? 자, 갤러리가 이제 30번째 것도 열렸죠? 포타보이 시리즈가 여러가지가 나왔었네. 약간 다마고지 같은 것도 나오고, 게임보이도 나오고, 콘솔도 나오고, 피자같이 생긴 것도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웃음> Hi, it's me. 으, 새로운 기종.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신 기종이었군. 999달러. 아니면 0달러짜리. 100개의 게임이 하나에 다 들어있다. 와우. 개잘아요. 이게 뭐지? 이게 빨간색. 열다섯 번째. 삼십, 이, 삼, 사. 그리고, 칠십이. 칠십육. 아, 나머지는 다 손상되고 내가 지금 여섯 개의 미니게임만 할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뭐야? 뭐가 떴는데? 9943 타입 9943저 번호가 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네 어 아, 깜짝이야 왜 누르니까 말을 한다 승리자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아요 너무 개소리 뭐 하고 있어 <웃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거 꺼.. 꺼볼까? 플래싱 이펙트 반짝이는 이펙트 끄고 해볼게요 어? 이거 뭐지? 엥? 바로 에러코드가 뜬다고? 어? 아, 다른 게임들도 있는데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면 에러코드가 뜨면서 못하네 그러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넘어가지네요 됐어 자자 자. 이지 좋습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한대 맞아버렸다 아씨 날라오는 애 이건 뭐야 어 문서가 쓰여져 있는데 깨져서 하나도 안 보여 어? 여기다 사인을 했어요 제가 어떤 계약서인가봐요 아 이런거 다 체크해야돼요? 네모에 되어있는거? 아우눈 아파 아, 여기 서브미이 있네 오케이 30스테이지 음, 응, 저리 가 총알 하나 사고 어? 왜 로즈야? 왜, 왜지? 난 제대로 줬어 그 사이에 또 바뀐 걸까? 총알 하나 더 사고 목숨도 하나 삽시다 잠시만요 좋아 다 피했다 아 위쪽에 헤이트라고 써있었어요 아, 싫어하는걸 줘야되는거좋아하는거 주면 안되고 아이 또 게임방식이 바뀌는것도 또또잠참야야야나맞았지나맞았지아 또 신... 이런 개색 이거 뭐지? 제발 됐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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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돈 벌어야 돼. 총알이 없어. 이제 총알 주세요. 총알 감사 으악. 나 맞고 있었냐? 얼마나 맞았지? 야, 게임 너무 많이 깨졌. 잠깐만 아우 쏴스 쏴스 쏴스 괜찮아 난 안전해 뭐야 이게 야이 게임이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아. 와 자, 43 스테이지까지. 자, 50은 아직 달성을 못했고. Your balance.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죠? 돈이 할인됐단 얘기야. 아, 돈이 그만큼 나갔단 얘기야. 은행. 접속됨. 아, 내가 돈이 더 이상 없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은 건가? 돈이 늘어났어. 아, 돈이, 모르겠네.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뇌에 지금 과부하가 와버린 건가? 그러네 게임 접속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오르네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여기서 54달러인데 여기서 91달러 한 시간 더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네? 대신에 이제 정신이 미쳐가는 거겠지 8506 나도 이거 많이 하면 돈벌수 있나? 건강한 삶을 대체해줄 수 없습니다 포타보이는 나가서 달리고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진정한 게이머라면 은 언제 게임을 그만둬야 할지도 아는 법이죠 어이, 되게 건전한 공익광고가 나오네요 아발작소 개많이 들려 오 1타 3P 좋아 아아아아아 무슨 짓을 아이고 이런 제 인장 뭐야 이거 일단 빨리 넘어가 안내면 따위 읽을 시간 없어 저리가 저리가 나이스 베이베 총알 하나 더 사고 점프 점프 점프 이디 아우 씨 깜짝이야 뭐야 후. 이제 총알 없어요 아, 너무 제벌이 총알 다못잡니다 아, 아, 아, 아. 으흡. 총 아, 총어떡 하냐? 어 총알. 총알. 총알. 총알. 어알총어 아. 송알 아, 아, 헤이츠를 아. 돈이 없다. 아하. 아하! 점프. 점프. 점프.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40 스테이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게임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좀! 아이 꺼져! 오케이 okay. 하트 사고 버텨 꺼! 꺼! 쩝! 아우! 좀! 제발 가만히 있는거 뭐야 가만히 있는거 잘았어네발아돈 없는데 총알 주세요 총알 실패해도 상관없어 아 상관있어 상관있어 살려주세요 목숨주세요 아우 아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49스테이지 얘들아 다 꺼져 이제 마지막이다 어? 아 이제 50점이라고? 어어 어? 그러네 50점으로 되네 이게 어어어 어? 어? No one is coming 그 누구도 오지 않아 But 하지만 You can get out 넌 나갈 수 있어 We have done oh, We can do 우린 이미 했었거든 네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할 때야 FINE, 찾아, 뭘? FIND THE TREASURE, 보물을 찾아! 아, 우린 할수 있는 걸다 했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보석. 어? 어? 뭐지 이게? 뭐지? 다섯 개의 보물을 찾으래요. 7472. 어떻게 찾지? 보라색의 구슬을 찾으라는데? m m h m